올 많이 받으세요. 새 브레뉴 해녕하십니까? BDC 시훈 성준 정환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복 많이 받으세요.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손길 운전도 꼭 조심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2020년 5월 한해도 여러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BDC와 함께 해주실 거로 둘 셋! 브랜뉴 에이지! 지금까지 BDC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